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어, 지금 2차전지 어, 얘기만 나오면 뭐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2차전지에 조금만 연관이 돼도 뭐 급등을 하고 지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2차전지가 지금 시장을 거의 주도하다시피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 어, 오늘 그 알, 그 살펴볼 종목은 2차전지를 생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장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요 2차전지를 생산하기 위한 장비 관련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률이 좋았던 종목은 역시 이제 전고체 쪽이 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재기업이죠. 뭐 음극재, 양극재 관련된 기업, 2차전지 생산기업, 그리고 2차전지 장비기업까지 거의 뭐 시장을 주도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 반도체들이 이제 싸그라들고 있지만 2차전지가 이제 급등하면서 급부상하고 있죠. 시장에 그리고 현재 시가총액은 이제 2위가 LG 엔솔입니다. 삼성전자가 아직은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스마트폰이 지금은 이제 거의 다 보급이 됐죠. 처음에 출시될 때만 해도 어 이, 이 성장성을 이 스마트폰 성장성을 높게 봤지만 지금은 이제 거의 뭐 가정마다 다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차 이 가정마다 아직까지 보급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어 성장성이 이제 크게 열려 있죠 그래서 어 2차전지의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이제 전기차 수요와 같이 급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 그리고 오늘 그 살펴보실 2차전지 관련주들 한번 보시이 제조 공정을 한번 보시면 어이 믹싱 공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음극과 음극 양극 물질을 이 믹싱을 해 가지고 이 믹싱 된이 어 슬러리를 이 코팅을 합니다 여기 그집 전체에 코팅을 하는 과정 그리고 평평하게 롤로 이렇게 프레싱 해주고 그 다음에 자릅니다 이걸 배터리를 그래서 노칭 공정 어 그리고 뭐 와인딩 또이음극재양극재 이 분리막을 이제 이렇게 겹쳐서 이제 조립하는 라인이 있고 스테킹 공정 그리고 뭐 활성화, 충방전, 에이징 또뭐 품질 검사 공정 그래서 이렇게 셀로에서 팩으로 묶어서 이제 최종 납품되는 이런 과정에 있는 요 단계별의 장비가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오늘은 요 관련된 장비주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장비주는 상당히 많은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오늘은 너무 많기 때문에 15개 종목 그리고 윈텍이나 윤성은 주도주입니다 여기 윤성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상장주이기 때문에 어 지금 뭐 가장 그 신규상장주들이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개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실 2차전지 관련주 어 한번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퍼가 작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로 이렇게 분리를 했을 때, 유일 에너테크가 퍼 3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제 관계기업, 지분법, 투자 이익으로 인해서 이제 된 거고, 대보나 PNT가 실질적인 이제 퍼가 나온 상태에서 가장 이제 저평가된 기업은 대보, PNT입니다. 상승률로는 PNT가 15% 상승하면서 장비 중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죠. TSI 14% 상승을 했고, PNT가 이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1000억으로 여기 있는 기업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대보가 14배 수준, 시가총액은 얘의 절반입니다. 보시면. 그리고 얘는 PNT 같은 경우는 이제 부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하면서 부채를 좀 많이 쓴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보가 32로 이제 아주 저렴 하죠 이게 부채 비율이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업들 보시면 평균 pbr 3.5 5배 수준입니다 대보나 pnt 가 어, 평균 pbr 로는 이제 상당히 이제 높은 밸류를 받고 있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PNT는 이제 5만원대를 넘었기 때문에 이 5만원선을 잘 지키는지를 이제 관찰해야겠죠. 이 호가 단위가 어, 바뀌는 거기 때문에 항상 요뭐 4천원에서 5천원 단계 또 9천원대에서 만원을 넘긴 단계 또 4만원대에서 5만원을 넘기거나 9만원대에서 10만원대를 넘기는 그런 가격대 있는 놈은 어, 유심히 잘 봐야 됩니다. 이 호가 단위도 바뀌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 여기서 보시면 어, 시장을 지금 이끌고 있는 주도주 보시면 얘는 시가총액이 740억입니다. 아주 가볍기 때문에 어, 항상 이, 이 퍼, 퍼는 지금 268배지만 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이면서 움직였던 종목이 윈텍입니다. 가, 뭐 상당히 가볍죠. 여기 있는 종목 중에 740억대 그리고 윤성희는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모두 좋습니다. 어, 일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는 종목인 윤성희 같은 경우 시가총액은 이제 5천억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상승률도 이제 1 0대 높은 상승률을 보였죠 그래서 여기에 특징을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면 P&T, n TSI, 원준, 대보, 지하이텍 보시면 은 21년도 비해서 EPS 증가율 400% TSI 175, 원준 93, 대보 79, 어, 지하이텍이 가장 낮죠. 22%의 어, 이런 상승 이, 이 주당 이익이 증가되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과연 이 증가된 것을 어, 오늘 그 실적하고 오늘 상승했던 유라고 보시면 PNT 15%, PNT TSI 175%, 14%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이죠. 아,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어 상당히 이제 높은 돈을 잘 벌어주고 있는 성장하는 기업에 집중되는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다섯 개 기업은 적자 상태에서 이제 흑자로 전환된 기업입니다. 유일 에너테크, 또피롭피업티기 CIS, 하나, 어, 나인, 요런 종목은 이제 21년도 적자였었습니다. 요새 이제 흑자 전환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그럼, 어, 아래 차트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에너테크 노칭 장비 어, 여기 보시면 어, 노칭 요 공정이죠 요 절단 공정입니다 그렇게 어,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래서 이 노칭 장비 수소 연료 전지 관련 주가 유일에너테크입니다 어, 보면은 이제 매출 어, 21년도 비해서 60% 또 하지만 요 적자가 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단기순이익은 흑자 전환을 했고. 어, 이 지금 보시면은 당기순이 증가의 배경은 관계기업 투자 지분법 이익으로 어, 터가 지금 낮아진 상태가 됐죠. 세배 수준. 어, 그리고 어, 얘 차트의 흐름은 지금 요 12월 달이죠. 작년 12월에 한번 고점을 찍고 상, 상, 이 살짝 이제 조정을 받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보 마그네틱 어, 얘는 국내 유일의 습식 탈철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최초 유일 1위 어, 뭐, 이런 종목은 무조건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죠. 유일이라는 건뭐 거의 독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탈철기는, 어, 지금, 어, 이, 우리가 사용하는 그, 리튬이라든가 흑연, 또 카본 같은 이런 그, 요건 이제 양극화 물질에 들어가죠. 이 리튬이. 음극에는 흑연이나 카본이 들어가고, 요게 소재에 들어가는 요, 이 자성체 물질을 이제 제거하기 위한 어, 이 장비가 요겁입니다 그래서 여기 전류를 흘리면 자성에 의해서 어, 여기 리튬이나 흑연 속에 들어있는 자성물질을 제거하는 장비가 바로 이 어, 얘네가 말하는 탈철기입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국내 시장의 70% 시장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얘는 3분기까지의 실적이지만 단기순이익 357% 영업이익 339% 증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다음은 PNT. 얘는 이제 코팅 장비입니다. 아까 그 설명드렸듯이 맨 위에 어, 이 라인단에서 이 코팅을 하는 어, 지금 보시면은 여기 코팅 공정 있죠. 여기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어, 그래서 어, 지금 이 PNT 같은 경우는 어, LG 엠트론에 이제 독점 공급 중이고 또 실적을 한번 보시면 매출액 10% 증가 영업이익 작년도 비 t 21년도 전년 a 비해서 42%, 1이 h 런 꾸준히 have to do this, w 습 h a v 고 to do this, we have to do this, we have to do this, we have to do 이 h i s we have to s r 을검토하 e t s we h a e e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 0.04배, PSR 0.04 정도 어, 나오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 보시면 최근에는 이렇게 좀 널뛰기를 하는 모습을 보였죠. 한번 급등 후에 또 급나, 급등 후에 급나. 과연 여기서 이제 다시 급등세를 이어갈지 어, 지금은 이렇게 좀 완만하게 이렇게 펴진 상태가 어, 됐, 이, 이, 펴진 상태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월간의 모습을 한번 보시면 자이 기업이 지금 20년도에 지금 급성장을 한 모습이죠 지금 5천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찍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았고 지금 4만 5천원에서 이제 5만원 선까지 다시 이제 회복을 한 모습이죠 이놈이 바로 이때죠 20년도에 시가총액이 얼마였냐 1,100억의 때였습니다 3년간 10배를 성장을 해서 지금 10배 내가 넘게 성장을 했죠. 지금 현재가로 와서는 이제 5만 원대니까 거의 이제 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주식 이 시장에서는 시가총액이 무겁고 큰 거를 개미들이 상당히 좋아하지만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이렇게 가벼운 놈이 이렇게 큰 폭으로 움직입니다. 삼 실제 이렇게 수혜를 보려면 이렇게 시가총액이 낮고 성장성이 큰 종목들 수혜가 급증되는 그런 종목에 투자를 해야 이렇게 단기간에 큰 단기는 아니죠 2, 3년에 걸쳐서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은 이런 종목에서 나옵니다 g 아 i t 보시면 얘도 지금 실적이 뭐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이익도 53%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트의 흐름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다다0 원전, 원준 얘는 이제 열0 0 소성로 작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업이익은 이제 살짝 이렇게 좀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인플레이션으이 인해서 원가가 상승했다는 했유로이이0은0 0 0 0 0 0 0 0 0 0이0 0이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이0 어, 지금 해외의 거점 이 기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동사가이 원준이 유일하게 어, 지금 뭐 중국, 독일, 미국 등에 진출해 있는 기업이 이 열처리 장비 쪽으로 원준입니다. 어, 지금 뭐 거의 바다권에서 반등하면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서서히 뭐 고개를 이제 돌리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죠. NCIS 얘는 검사 장비 관련주입니다. 실적은 뭐 이렇게 좀좀뭐 적자인 상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H Y T 얘도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좀돌 돌린 모습이죠. 뭐 이익은 뭐 감소를 했지만 전체적인 장비 장비주도 흐름이 원체 좋기 때문에 이런 장비 부품들이 주 거의 같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CIS 단기 순이익은 흑자전환을 했습니다 필옵틱스 노칭 장비 관련주입니다 흑자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한번 신고가를 한번 찍고 그다음에 조정받고 있는 모습이죠. 단기간에 뭐 지금 뭐 육천 원대에서 만 원대까지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이노 배트리 검사 장비 관련주입니다. 순이익은 좀 감소를 했죠. 여기 보면 외화 환산 손실과 법인세 비용 증가로 좀 감소했고 매출은 이제 수주가 계속 증가한다는 중가해서 이렇게 매출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고점 부분이죠. 여기 15,000원대에서 계속 이제 여기를 지금 뭐 뚫을지 지금 뭐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코인테크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입니다. 얘는 세계 최초 전체 공정 풀 자동화 개발에 성공한 기업입니다. 코인테크 실적은 뭐 상당히 좋습니다. 이차전지 얘는 믹싱 관련주입니다. 역자전환에 성공을 했죠, 얘도. TSI 얘는 믹싱 장비 쪽이고 아, 보시면 어, 얘는 이제 그 이런 어, 계속 이렇게 뭐 상승세는 이렇게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뭐 상단은 이렇게 좀뭐 이렇게 상단 고점에 달 때마다 어, 조정을 좀 받았었죠. 어, 그리고 믹싱기는 이제 요렇게 요런 모습으로 생겼습니다 나인테크 대성 하이테 원익 피에니 충방전 장비 제조 납품 업체입니다 실적은 좀그닥 이렇게 좋은 실적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중국 수출 비중이 높습니다, 얘는. 그리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좀 이런 감소하는 실적을 좀 보였습니다. 원택. 시청이 제일 가벼운 놈이죠. 상승률을 보시면 지금 뭐천 원대에서 오천 원까지 올렸습니다. 이렇게. 윤성 FNC. 신규 상장 주들 지금 뭐 최근에 뭐 거의 다 동반해서 급등하고 있습니다. 얘도 미싱 장비 관련 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저포 종목은 대보마그나, PNT죠. PNT가 지금 열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 과거 기준으로 봤을 때뭐 아직 더 상승을 할지는 또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차전지 관련 주들의 흐름을 좀 따라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한 기업. 또 수주 관련해서 또 어떤 부품주들이 어떤 부품 장비들이 올라갈지 잘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